리얼베리어 익스트림 에센스토너 그리고 여드름이 하나 나가지고 급하게 구입한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시카 수딩 크림 미장센 퍼펙트 노워시 트리트먼트 크림 팩 트리트먼트 팩을 이제 발라줄게요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머리 젖었을 때 바르고 안 헹궈내도 되고 그냥 그대로 말리면 되가지고 숙배송이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틈새라면 하나 사봤고요 스위트콘도 하나 샀어요 핸드워시도 새로 샀고요 통이 오래돼서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리필 말고 본품으로 다시 샀고요. 그리고 스팸 세트 코카콜라 제로 샐러드 체제 한 100% 샀고요. 우유 다 마셔서 우유도 한 샀어요. 첸도르프컵두개 선물 받아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왔다가 제 컵을 깨먹었어요 하나 사내라 했더니 두개를 사줬어요 <웃음> 언박싱을 해볼건데요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첸도르프 걸로 또 골라봤고요 코세키 코케시 코케시 와인글라스 음, 요거 다 워터글라스랑 와인글라스 이렇게 두개 선물받았어요. 예쁘죠? 예쁘다고 해주세요. 짜잔, 이거 어제 배달시키고 남은 파리바게트 연유빵이랑 몽블랑이에요. 제 파리바게트 최빵, 연유빵 음... 오늘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신혼해가지고 점심은 그냥 빵으로 때려. 오늘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드라마 간떨어지는 동거라는 드라마인데 제 유튜브 피드에 이게 뜬 거예요 15분짜리 영상인데 이 15분을 완전 몰입해가지고 봤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소문이 <손이> 사실이라면 소생은 <목소리도> 들이 하지만 조선의 천은거기 겁이 많아 남자들께서 찍하는 욕이실까 콧구리코 포토리코의. 일본 보수 어려운데는것 같은데 성과를 보고 하네 잠깐 시간 좀 되실까요? 말 나온 게에아에왜 혹시... 복진영외에 갔어 로은 외국에 갔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3일 쉬고 <웃음>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출근하기 싫은데 아무튼 오늘은 도시락을 써서 출근해보려고요. 오늘 도시락 메뉴는 궁금님의 여름 파스타입니다. 이게 작년에 되게 핫한 레시피였는데 작년에 안 만들고 이렇게 딥북을 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맛있다고 추천을 하시길래 궁금해가지고 간단해 보여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짜잔! 락앤락에서 보내주신 라앤락 프로페셔널 도시락이에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가지고 회색이랑 노란색 컬러 조합이 마음에 들어요. 대용량 간편캡 하나, 소용량 리팩캡 하나랑 3분의 1 용기, 수저 세트 하나, 고정밴드까지 이렇게가 한 세트고요. 간단히 도시락 가서 놀러 갈 때나 직장인 점신 도시락? 쓰기 좋은 그런 사이즈. 수저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고정돼서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닐 때도 소리가 안 나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 3분의 1 용기에다가 파스타랑 같이 먹을 피클을 담아봤고요. 도시락 개별 용기랑 3분의 1 나눔 용기는 단품으로 추가 구입이 가능해서 여러 종류의 반찬이나 소스를 담아서 도시락을 쌀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정밴드로 도시락 통을 감아주면 은 도시락이 흔들릴 일도 없고 도시락을 쏟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또잘 쓰고 있는 락앤락 메트로 투웨이 텀블러예요. 이게 스테인리스라서 깨끗하게 쓸 수가 있어서 되게 위생적이에요. 출근하기 전에 다 담아가지고 출근해봤는데 새벽까지도 되게 시원해가지고 본행력에 감탄했는데 오늘도 일하면서 마실 아이스커피 담아가지고 출근하려고요. 텀블러 입구가 이렇게 넓어서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얼음 담을 때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음. 출근의 시간이 돼가지고 도시락 챙겨서 나가려고요. 이거는 이번에 또올루 컨셉에서 울판, 마루디, 말디? 아무튼 요새 좀 핫한 것 같길래 사왔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이제 출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출근하려고요. 안녕! 스마트 사연인데.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고아 만난 그저 그런 인연들과 다를 바 없어. 튄다고? <목소리> <목소리> 응. 날티가 바로 오빠의 아이덴티티 아니? 어. <목소리> 응. 이렇게 <목소리> 진짜. 감 많이 준거 아니야? 나는 딱 알잖아. 음. <웃음> <웃음> 짠, 너무 맛있다. <하자. 웃음> 짠. 나도 맛있다. 이거 근데 이트판 너무 맛있어가지고. <웃음> 그런걸로 많이 싸우더라고 뭐, 이가 운전만 했잖아 뭐, 엄청 돼, 이거 뭐또 엄청 싸운데 이것 때문에 운전하면 은 경비를 좀 빼준다든지 그런 물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무리거 없지 먹어봐도 쫄깃쫄깃하네 내가 좀더 시킬게 페불로가 없거든 확실한 생 This will be the next list one. From a party in Yohiro, as battle In the South Republic,